형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너좀 부탁한다는 거야. 공부 금 어디 있어요? 지금 삼촌이때 마침 진짜 큰건 하나 지행 중이거든. 우리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볼까? 동업? 아빠, <웃음> 아빠 괜찮아요? 재민 씨, 딸이 있었어? 어머, <웃음> 어씨 <웃음> <웃음> 아, 이상하게도 계속 조비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나 알아요? 나 알지 못하는 사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? 네잘 못났네 자기잖아요 나 중학생이에요 너 보험금 한 방에 돌려받고 싶죠 그지? 네 아! 아 잠깐 아아 아. 도대체 어른 뭐 하세요?